j u 야 b l e 스피드로스, 스피 아 거기서 말아주시면 안될까요? 백선씨 저기요 백선씨? 여기 제거거든요 백선님 하 진짜 여기 제 매트거든요 여기야 여기 제 매트 라고요 매트 두개사두 개를 사 매트 두개 샀거든. 그랬더니 한 개에다가 오줌을 푸지게 싸가지고 오줌 냄새 너무 나서 버렸어. 그랬더니 내거새 거를 다어 이게 뻥뻥하네, 쟤. <웃음> 저런 걸 개뻥뻥이라고 하는 건가? 아이씨. 야, 왜아 아니, 여기 침범하지 말라고. 여기가 내장이라니까 치마가자내 자리야. 아, 야, 초반이생들하고 그러고 지 No. <웃음> 귀여어눈치 보는 거 봐. 슈우... 슈우... <웃음> 뭐죠? 왜 엄마 운동 중인데? 아니야, 엄마 안 가지고 있어. 엄마 안 가지고 있다니까? 진짜로. 엄마 안 가지고 있어. 아니 엄마 m 없어